안녕하세요 에너지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께 티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어, 제가 캡슐커피는 많이 봤는데 캡슐커피는 다 알잖아 누구나 다 알잖아 근데 캡슐 형태로 티가 나왔다고 해요 어, 너무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게 메디프로스에서 나온 건데요 메디프로스의 루이보스 시나몬티와 자두 퐁다 퐁터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두 엄청 좋아하거든요 자두 엄청 좋아하고 시나몬 요런 향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두가지 맛이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이두 가지 제품은 네스프레소 머신과 호환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단 네스프레소 엑스퍼트 1 8 0과 버추옥 돌체구스토는 이캡슐 호환이 안 된다고 해요 음 안타까워 하지만 다른 머신들은 다른 네스프레소 머신들은 이게 호환이 되니까 고점참고바랄게요 그 그럼 요 제가 궁금한 자두퐁당과 루이브스 시나몬 한번요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요? 아, 자두퐁당은 이렇게 자두가 그려져 있어서 되게 상큼해 보여요 어 진짜 개인적으로 새콤달콤한 자두를 엄청 좋아하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레디 음. 프레소 레디 프레소 이 자두퐁당 홍차 캡슐은 한 박스에 총 10개가 들어있고요 자두가 그려져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메디프레스 루이보스 시나몬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나몬 향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루이보스 시나몬 아 이게 너무 잘하는 게 뭐냐면 그 자두풍당은 이렇게 박스가 붉은스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캡슐에 빨갛게 자두풍당이라고 써져있고 어, 루이보스 같은 경우는 박스 자체가 약간 가을빛의 어, 원편이 있잖아 그 갈색 요런 빛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캡슐에 글씨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써져 있어요 어. 이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한번 마셔볼게요 너무너무 궁금해 레디프레소의 루이보스 시나몬 애플티와 그 다음에 자두퐁당 홍차를 한번 내려봤는데요 어, 미, 딱 외관 상으로 봤을 때 뭐가 자두퐁당이 뭐가 루이보스 시나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와 향에서 달라요 어, 이게 솔직히 자두퐁당 같은 경우는 향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거든요 이거 내렸을 때 하지만 루이보스 시나몬 애플티 같은 경우는요 와 내릴 때 시나몬 향이 쫙 집안에 펴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한번 마셔볼게요 먼저 어 얘가 딱 루이보스 시나몬 애플티다 시나몬 향이 되게 은은하게 나요 너무 세게 나지도 않고 은은하게 나서 시나몬을 좀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도 향해서 거부감 없을 것 같아요 음음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에는 어 마실 때 향이 먼저 들어와요 향에서 이게 시나몬 향이 들어오고 맛을 처음 딱 보면 첫 입에는 루이보스 그 맛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해서 애플향이 싹 감싸주는 게 너무너무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티 종류를 별로 안 좋아하고 커피를 더 좋아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커피 대신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루이보스 차는 전적으로 무카페인이래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카페인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한테도 이런 티 종류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루이보스가 소화불량 같은 게 이런 거를 좀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와, 이게 끝에 그 애플향 때문에 너무너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던 차가 아니야. 내가 알던 차가 아니야. 어. 그럼 다음은 자두, 퐁당, 홍차. 어, 이것도 마, 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면 그 제가 자두의 그 새콤함을 좋아하는데, 요게 그만 맛이 있을지 너무너무 기대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음, 향은, 그니까 시나몬처럼 이렇게 시나몬, 루이보스 시나몬 애플티처럼 시나몬이 막퍼지는건 아닌데, 이렇게 맡으면은 자두 그 향이 딱 나요. 음 얘도 향에서 먼저 자두 맛을 느끼고 그다음에 뭐, 마셨을 때는 첫 입에는 홍차 맛 그리고 끝에 자두 맛이 은은하게 나요 퐁당인데 퐁당은 그 첫의 향과 끝에 은은하게 나는 걸 뜻하는 것 같아요 어, 되게 은은하게 난다 음.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 루이보스 시나몬 애플과 자두퐁당 중에서는 전 지금 내가 뒤에 먹어서 그런가? 자두풍단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어, 이게 어 자두 맛이 되게 은은하면서도 강렬해서 어, 되게 맛있네 그 시나무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자두는 대부분의 사람다 좋아하지 않나? 홍차도 약간 해독작용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 그냥 티만 마시기만 했는데 약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웃음> 어 너무 잘 이게 너무 진짜 괜찮다 향이 향이 너무 매력적이다 엄마한 한번 마셔볼래? 마셔봐 먼저 그게 루이보스 시나몬 애플티야 어때? 시나몬 향만 나고 어. 애플맛은 아주 현나 그치 끝에 애플맛이 살짝 나지 처음에 시나몬을 먹고 끝에 애플맛을 딱 느끼는 거야 이건 향부터 은행 자두퐁당은 진짜 자두향이 되게 은은하게 나지 어, 저는 제가 시나몬을 좋아해서 시나몬을더 마실 줄 알았는데 이게 자두퐁당이 진짜 매력적이라니까 엄마도 엄마도 자두퐁당 홍차가 더 매력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뭐 어차피 개인적인 그케바케 진한 걸 좋아해서 물을 좀 약간 적게 내려갔는데요 연한 걸 좋아하시면 은 물을 좀 많이 해가지고 부드럽게 더즐기실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티, 티가 티 이렇게 캡슐하다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이런 것만 좀그렇긴 한데 어 인스타용으로 딱인 것 같아요 <웃음> 신기하잖아. 나 신기하지 않아요? 나만 신기한 거나 이렇게 뒤쳐지 사람이 온나 이거 너무 신기한데 티 이렇게 나온다는 거?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맛있게도 편라고 오늘 한번 브런치를 먹어야겠어. 티와 함께. 엄마 우리 같이 오늘 브런치 한번 마셔볼까요? 요 <웃음> 진짜 커피를 많이 마시거든요 근데 커피보다도 이런 티 종류를 마시면 몸도 좀더 건강해질 것 같고 거기다가 루이보스는 기본적으로 우카펜이기 때문에 저처럼 커피를 많이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좀 필요한 차 같아요 그리고 얘 예, 홍차 같은 경우는 제가 홍차에 우유 타먹는 걸 좋아하는데 밀크티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반독을 마시는 거는 별로 제 입맛에 안 맞는다 생각했는데 얘가 너무 맛있네 그러니까 자두의 향이 되게 은은하게 나서 음 진짜 매력적이야 진짜 매력적이야 아 나는 진짜 저는 진짜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막 아, 진짜 커피에 캡슐하는 봤어도 이렇게 티에 캡슐하는 진짜 처음 보시지 않나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매드프레소에서 정말 열일하신 것 같은데 저처럼 이제 커피를 많이 안치는 사람도 아침에 요거 한 잔으로 마시고 출근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딱 뭔가 sns 감성으로 약간 브런치 먹을 때도 좋을 것 같고 진짜 오, 매력적이다 향이 진짜 아 이거 향을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여주지 못하는 점이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오, 정말 괜찮은 향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